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일 밤입니다 날마다 밤에 이렇게 찾아 뵙게 되는 이유가 낮에는 유튜브 앞에 앉아 있으면 계속 전화 울리죠 뭐또 손님도 또 방문차 들어오시죠 이러면 중간에 자꾸 끊겨서 이렇게 늦은 밤에 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해해 예, 주시고요 오늘은 음 저녁에 이렇게 신문 신문들이다보는겸 이렇게 네이버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어떤게 있냐 했더니 뭐 이런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지방 랜드마크 아파트도 1억씩 뚝뚝 이렇게 돼 있죠 서울 하락세 속에 대대광도 꺾이고 대전대구 광주죠 대대광도 꺾이고 일부 1년 전보다 더 떨어져서 울상이다 어 근데 재건축 기대감으로 부산에 있는 삼익피치는 급등을 했다 그리고 규제가 덜한 곳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것 같다 라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주요 지방 아파트 거래 현황에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놨는데요 어 여기 일단은 초롱수장이 있는 부산은, 부산 수영구에 더샵 센텀 포레가 12월에 7억까지 거래가 됐던 84.99제곱미터가 3월 26일자 실거래에는 6억 4,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 서울, 대전에 그 대장 아파트인 코로바 아파트도 요렇게 한 9천 정도 떨어져 있고, 대구의 수성구에 롯데 캐슬 더 퍼스트도 요렇게 떨어져 있고, 어, 광주에 풍경채 리버파크 제일 풍경채 리버파크도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기존 아파트는 다 떨어졌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내용을 잠깐 한번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어, 보시면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 속에 지방 대도시 랜드마크 아파트 상승 탄력도 떨어졌다 호가가 빠지고 실거래가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가량 빠진 채 거래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강남재건축아파트가 규제로 인해 가장 먼저 하락세가 시작된 것과 달리 지방시장에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있죠 어,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롱소장이 주로 취급하는 그런 그 매물들이 어,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매물들이 있는데,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그런 매물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기사들처럼 뭐 1억은 뚝뚝 떨어졌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이건 기존 아파트에 이제 하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한번더 살펴볼게요. 1억은 가까이 하락한 대대광, 지방 하락세 번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상승장에서 어, 존재감을 과시하던, 어, 대대광도 1억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어, 특히 교통요지에 각종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대전의 강남으로 보이던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 현재 거래가 1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나와있죠. 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어, 그러면, 그리고 어 물론 이 거래된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늘 나와 있는 이 데이터라는 게 똑같은 층에 똑같은 입지를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면 그게 공정한 비교가 되는데 정작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뭐이 층에 저층, 저층 매물을 당연히 이런 거는 좀 싸게 팔리겠죠 그리고 열거래가는 10억4천만원이었던게 1억가량 이렇게 떨어져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앞에 발린요 10억4천짜리는 몇 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층이 아니면 이게 다 맞다고 보기엔 또 애매합니다. 어 근데 이제 코로나 직격탄 맞은 대구도 그뭐 결과는 똑같다고 나와 있는데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84.98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7억 8천에 거래됐던 게 지금 6,300 하락한 6억 4,500. 그 6,300 정도의 금액은 뭐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건매처럼 하나가 나오고 대세 시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의 이거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금액입니다. 요 정도의 금액은. 정말 그렇거든요. 연초에 6억 9천에 거래되던 게 이제 연말에는 7억 4,400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1년 전보다 이제 낮은 가격 6억 4,500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역시도 똑같은 층인지 똑같은 동인지 그게 아니면 비교가 좀 애매합니다. 요 제가 초롱소장에 앉아 있는 요 뒤에 롯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도 2단지하고 1단지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1억 정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만약에 비교하기를 지난달에 어, 그 1단지에 굉장히 높게 거래된 RR 비교 금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2단지에 저청이 팔렸다고 라 가정을 해요. 뭐 이건 1억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 레전드도 1억 이상 뭐 호가 뚝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이 비교는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요. 어,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사 나와 있는 내용들은 쭉 살펴보면 대체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역시 또 광주 역시도, 어, 여기 보면, 어, 아니 이제 부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산도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부산 수영구의 더시압 센턴폴에 84.89 제곱미터가 6억 45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말에 7억에 거래되던 거에서 5500 정도 하락했다라고 돼 있죠. 이 5500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첨과 동과 아니면 뭐 살짝 건배 수준 요런 정도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 재건축은 2억 원이 올라서 규제에 따른 인제 희비가 갈린다고 라 되어 있는데 지방의 모든 아파트값 하락세가 완년한 것은 아니다. 실제 크로바 아파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전의 집값은 1.3%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비교는 단순 비교를 하면 이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정확하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은 대전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서구의 탄방, 용문동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유성구는 노원, 계산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서울에 비해 지방 그 정비사업 규제가 덜한 지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로 시중에 이제 유동 자금이 몰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 수영구의 바닷가 재건축 아파트 3익 비치 41.5. 지난달 16일 5억 7천8백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제가 이걸 읽다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웃음> 굉장히 초롱소장이 거래한 내용이거든요. 지난달 13일에 어, 대연상구역으로 옮겨와서 16일날 그제동에서 열로 오던 그 날에 이거 이제 가계약금을 넣고 옮겨오고 나서 16일날 진짜 정식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실거래 신고를 이제 계약서 쓰고 그 뒷날 바로 제가 했었고, 그게 원래 5억 6억에 나왔던 거를 2천 그냥 조정해 주세요. 이래서 5억 8천을 했다가 계약금 넣으면서 200더 조정해서 5억 7,800만 원에 어 매수매도 제가 이제 손님을 다 붙였던 그런 계약이었었습니다. 아이고 그 제가 했던 계약을 이렇게 전국에 나가는 네이버 뉴스에 이를 보니까. 어찌나 반갑던지요. 제가 이것 이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유튜브에 기사 소재로 채택을 했습니다. 올 초보다 5천만 원 가량 올랐다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당연히 오르죠. 사업의 진도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5억 7,800에 팔고 바로 그 뒷날에 6억에 또 실가가 올라와 있어요. 같은 평형이. 근데 또 이제 큰 평형인 131.27제곱미터 역시 3월 12일 13억 4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면서 연초 11억 5천만원에서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쪽쪽 다 거래가 되고 사실은 뭐 시세는 거래된 그게 곧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삼익피치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가장 대단지의 역세권의 그리고 뭐 커뮤니티 굉장히 잘 갖추고 어 인류 브랜드들이 들어서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예요. 사업 진도가 안정적으로 윤곽이 좀 나와있고 이런 그 구역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뉴스 기사만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뭐 호가 1억 뚝뚝하니까 아이고야 이제 뭐 부산이고 서울이고 어데 드디어 집값이 꼭지를 찍고 이제 빠지는 값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입지 나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어, 이제 어중간한 구축들이 사실은 매물이 조금 향후에도 어내 집이 좀 굉장히 잘난 게 아니면 못난이에 속하면 이렇게 손바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늘뭐 앞으로 이제 블로그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대학이 정원을 뭘한 5천 명을 늘렸어요. 서울대학이. 5,000명을 늘렸어요. 그럼 서울대학에 정원을 늘렸다고 이 미달이 나느냐고 해?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미달이 납니까? 정말로 어중간한 지방에 있는 비인기학과 그런 대학들이 정원이 미달이 나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내나 똘똘한 집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 심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들고 계신 집이 만약에 구축에 조금 못 다니고 어중간하고 그런 데를 갖고 계시면 어~ 정말 어떤 어~ 향후에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은 도시가 아닌 입주 물량이 많은 단지들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미리미리 그~ 스스로 컨설팅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고살때그 인근에 입주 물량이 얼만큼 많아질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인근에 그 경쟁 대단지 물량이 입주할 때쯤 되면 연식이 몇 년쯤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새 아파트와 내가 경쟁을 해서 과연 내 집에 들어올 만한 수요는 얼만큼 있을지 뭐 수요가 적다고 하면 우리 집 가격이 얼마 정도 조정이 돼야 손바김이 될지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나가는 데는 계속 잘 나갑니다. 총각 10명 있는데 굉장히 똘똘하고 뭐 완전히 뭐그 뭐 잘난 총각이 하나 있고 뭐 예를 들어 지직도안돼 뭐 있고 뭐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로 안좋은 <웃음> 그런 총각이 뭐 있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팔립니까? 잘난 총각은 다잘 팔리죠. 그죠? 똑같습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어, 오늘은 초롱소장이 그랬던 이삼익피치가 네이버 기사에 나와있어가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랐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이걸로 부산의 집값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런게 뭐좀더 조정이 되면 원하는 지역의 재개발을 프리미엄을 굉장히 사게 살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의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거의 99%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보고 계신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괜찮은 물건이 있을 때 그냥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닌 지역에는 그거는 프리미엄이 싸게 조정이 돼 있어도 들어가시면 곤란하죠. 나중에 잘못하면 손을 못터니다손 털고 나와야 될때못 털고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오늘은 제가 폭산 1구역 잔금을 복산동 새마을금고에 가서 치고 왔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이제 상환하면서 치야 되는 잔금이 있어서 어, 잔금을 치고 또 매도를 그, 하셨던 저한테 물건을 주셨던 이제 그 사장님과 일식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니 일을 하면서 아, 굉장히 이 부동산 일이 참 매력적이고. 참 괜찮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분한테는 향후에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정말로 제일 1번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고요 괜찮은 물건 드렸던 것도 그냥 확 뺏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물건에 어 제대로 내가 투자처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개사 소아님들하고는좀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초롱 소장이 아니라도 <웃음>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웃음> 어 저는 다 환영하니까, 어쨌거나 각설하고요. <웃음> 음. 행복한 밤 되시고 건강한 밤 되세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